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던크래프트라고 이게 저희가 진행했던 딜답치 같은 정말 엄청난 모드팩인데 왼쪽 아래 모드 267 <웃음>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게되면 왜 그런지 이해가 조금 되실거예요 일단 제가 서버는 열어놨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딜답치 2입니다 딜이 답답해서 치명타에 올인했습니다 2 오버월드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게 되면은 이런 아이가 나와요 그냥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영어 와우 <웃음> 너 마참내 일어났구나 우리 세계에 온걸 환영해 너는 아마 좀혼란스러잠깐 이게 무슨 좀 너무 기러기가 너무 울어요. <웃음> 당신은 여기에 엔더 드래곤을 이겨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처치를 하는 게 목적인가봐요. 근데 거인들도 있고요. 그다음 웨어 울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드래곤들도 있고요.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한테 말해줬지. 뭘 말해줬냐면은 어, 아이 DT가 뭐야 여러분? 단어 좋네 어려운 걸 썼네. 어쨌든 엔더 드래곤 잡으래요. 엔더 드래곤 잡으라고 하고. 일단은 엔더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2개의 좀 신비로운 눈을 모아야 된다 하는데 이거 아마 저희가 좀비 아포칼립스 시즌 3에 했던 그 모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더의 눈이 좀 다른 눈이 있었거든요 장소마다 그걸 모아서 엔더월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 근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파워풀 엔티티들한테 들어있대요 그 눈들이 그니까 러 보스를 잡아가지고 눈을 모아야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 엔티티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힌트를 찾기 위해서는 길드마스터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너는 정말 세질 필요가 있어 많이 말이야 스피릿 오브라는 거를 모아가지고 네개를 모으게 되면은 헬스나 스태미나를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러네 좀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웃음> 만약에 너가 이 정보들을 까먹는다면, 은 모험가들이 말하길, 어디, 위키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지? <웃음>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뭐,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죠, 뭐. 오케이. 어, 사라진다. 극복의 증표. 오. 어, 그래픽 왜 이렇게 좋아?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인 것 같아. 일단, 친구들부터 불러야 될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넘어온. 우리의 친구들. 공식적으로 딜답치 2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컨셉을 정해야 돼요. 아, 땀에 시끄럽다! 새 소리 그냥. 와, 나 이거. 어떻왜 이렇게 화가 많으시지? 일단, 컨셉이 필요하거든요. 지난번 딜답치처럼. 그래서 각자의 컨셉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지요. 설정을 다 하시고 나면, 그거에 맞게 스킨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멋지게. 왜 멋지게죠? 아, 뭐 이렇게 자유롭게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꼭 멋지게 써야 됩니까? 아, 그럼 자유롭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모드가 260개라서 밀리 캐릭터로 칼 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이키 알고 있는 아스누보 있잖아요. 마법사 모드. 그다음에 연비가 좋아하는 파머스 딜라이시라고 요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들어 있고 저 웬만한 거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직업도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오. 나 정했어 갑자기. <웃음> <웃음> 뭐 이런 느낌으로 <웃음> 혹시 다쓴 사람 있어? 다쓴 사람 없으면 나 잠깐 스킨 좀 바꾸고 오도록 할게. 난 있거든. 아, 뭐야? 이미 있는 거에 끼워 맞춘 거야, 연비야. 음, 그래? 음. 그럼 나도 있는 거에 한번 끼워 맞춰 볼까? 일단 오늘은? 아, 있는 거 없는데. 없나 그럼 아무래도안되겠다 캐릭터를 바꿔야지. <웃음> 얘 뭐.. 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 내복 도모르아 내복 아니야? 아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기다 나도 일단. 도 모르겠다. 나다도 모르겠다. 나도 겠다나다 나도 모르겠다. 나 스페인이랑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은행을 털다가 미국 FBI 가쏜 총에 맞고 난 뒤에 눈을 뜨자 이상한 세상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번째 삶이니까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요 어. 음, 회를 삼아서 어. 좀 뉘우치고 o get the FBI 하 o get t h 고는 b i to g 고 t t 아 e FBI t 내 get t h 요 FBI 근데 왜 이렇게 군데군데 뚫려 있지? 뭐지? 어, 어깨 탈골됐다. 내가... 어깨 탈골됐다. 어, 왜 이러지? 어깨 탈골이 아니라 지금 띠뚜루 띠뜨루예요. 예 어깨를 할... 봐. 탈골됐잖아. <웃음> 너 눈썹이 지금 없어. <웃음> <웃음> 눈썹 좀 칠하고 다녀라. <웃음> 와.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이거 추가할 수 있거든요. 탈골? 머리가 빈 걸려? <웃음> 아니요. <웃음> 그 머리가 비었단 말좀 그렇잖아요 야. 몸이 투명한 걸 넣어주세요 아 오케이 무슨 설정이 맞나보지? 아. 오케이 오케이 비스비 뭐야 고대 로봇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로봇 비스비는 <웃음> 다양한 직업을 처리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팀펑크 로봇의 아 근데 AI가 고도로 발달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캐릭터들을 배신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걸 깔아놨네 또 전제를 주의사항이 주의사항 <웃음> 소에는 착하고 성실한데 애가 사용법 주의사항 어 주의사항 주의사항 H 겁니다 다음은 H 소개서 내 자네가 모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엔더드래곤을 잡으러 갈 파티원을 하나 소개시켜주려하네 이 사람의 이름은 청새치 H로 자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어인 종족이라네. 아, 이세 쪽이 나썼네 이걸 소설을 써버렸네 그냥. 어인 귀족의세 번째 아들인 청새치 H는 정치 싸움에서 밀렸고 가문에서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자네와 같은 목표인 엔더드래곤을 잡으려 한다는 육지 생활에 익숙치 않아 궁시렁거리긴 하겠지만 심성이 나쁜 종족은 아니니 이해해 주길 바라네. 청새치 H의 가주가 맡겨 놓은 창을 돌려주도록 하지, 어? 이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새 봤습니까 아이템? 아니요 몰라? 요 그냥, 그냥 질러 놓은 거야. <웃음> 그냥 질러 놓고 언젠가 회수 되겠지 뭐. 떡밥이 그런 아 그냥 질러 놓은 거야? 오케이. 아아어나 벌써 떠올랐어. 뭔가 떠올라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연비입니다. <웃음> 직업이 공주. <웃음> 잊혀진 왕국의 공주인데 자신만 왕국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 왕국을 다시 복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찾으려 위대한 마법을 찾고 있고 마법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해 경비를 모으고 있다. 왕국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서 어디선가 들고 오거나 구하러 가는 때가 있다. 집을 꾸미고 새로운 물건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비밀이 많은 인물 <웃음> 이거 꼭 있어야지 아 예, 비밀이 아, 많은 인물 이거 꼭 있어야지 케빈님제거는좀 톤을 살려주시겠어요? 좀 이렇게 본인이 쓴 것처럼 아 톤을 살려야 됩니까? 아예톤 아? 살려주세요 잠깐만 제목부터 이게 뭐죠? 인기 아이돌을 어머니로 둔큐띡복잡한 쌍둥이 남매 오빠는 검사였던 장사꾼이었던 엔더 휴먼이었던 게으른 악마였던 평범한 내절 너무 심하잖아 <웃음> 아 받아주세요 평범한 학생인 전생이 있었다 여동생은 쓸데없는 패급 능력이었던 공대생이었던 강아지를 좋아했던 청나라 상인이었던 깡패였던 온이었던 평범한 학생인 전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의문의 괴한에게 당하고 우리는 복수를 하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 아이돌을 준비한다 남매끼리 아이돌 활동하며 레벨업! 어머니는 왜 죽어야 했을까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오늘도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다 <웃음> 그렇게 너무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일까 과로사 해버린 남매 그러다 눈을 뜬 곳이 어? 마인크래프트? Okay. 그러면은 한놈 안에 지금 둘다 있는 거야? 동생은 잠깐 어디 갔어요 아 잠깐 어디 갔어요? 아, 예 잠깐 아, 어디 갔기 잠깐 때문에 어디 못 옵니다 예. 어 아. 1인 2역 그, 나오겠는데 또? 근데 지금 네. 최 아이 약간 표절 논란 지금 <웃음> <웃음> 아니 뭐 당신들은 뭐 얼마나 창작을 잘했다고 지금 아니 그래도 뭐.. 일반적이고 좋지? 어 뒤에 뒤에 누가 온다! 응. 어, 와 어. 야! 멋있어요! 어. 빨리 지켜주세요! 나무 캐서 조기로 죽이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어? 어 근데 어, 나무가 왜 이렇게 캐졌냐? 그 거. 야 이거 나무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니야? 아야! 어? 오우와! 어, 이봐! 쎄스러졌다. 어 위에가 다 사라지는구나 어, 나무가? 아니 죽이다 어. 말고 왜 그냥 왔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금방 제작대를 만들어서 어? 만들어낸 편이구나. 내가 주먹이 좀 세. 음.. 아저씨 체력이 전에. 걸레짝이야 아저씨. 아 빵이 있으니까. 아저씨 빵 있어요? 어? 좀 예쁜데?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공주님이라며. 존중해줘야지. 아,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아 아... 인공지능 오류, 인공지능 오류... 야, 오류 아, 오류. 인공지능... 하이, 비스비 네, 왜 부르시나요? 나무 좀 캐줘 저런, 제 이익과 상반되는 명령이라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야이씨, 저거 잘 깔아놨네 아, 저거 잘 깔아놨잖아? 근데, 아이돌들은 네. 연습량이 좀 많다던데 뭐, 춤 같은 거는 어떤 장르를 췄는지라든지 뭐, 이런 거좀 알려줄 수 있나? 저 이제 실력파 아이돌이 있기 때문에 노래만 불렀습니다. 아니 요즘 요즘에... 실력파 아이돌들은 춤 노래 다다 알았던데? 요즘 아이돌을 어떻게 알지? 저 공주는? 어 그러니까! 너 뭐... 공주 사칭이지? 아니 그 왕국에도 아이돌이 있었어. 아 왕국에도 왕국에 아이돌이, 아이돌이 있었다고요? 있었어. 그 어. 너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인은 아감이 있어요? 태호호파네. <웃음> 어인이 왜 잊혀진 종종인지 아나? 자네. 잘 모르겠는데요? 물 속에서 생활하는데 아감이 없고 페로호흡해서 그렇다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네 그래서. 오 청색치 죽었다. 날칠새 저건. 아니 뭔 놈의 배를 이렇게 타지? <웃음> 어? 근데 뭔가 너무 이상한데 배탄 게? 어? 오 어, 뭐야? 어야 잠깐만 위에 <웃음> 어뭐 쏜다? <웃음> 저 저거 아닐세 가면 안 될세. 와 야. 와, 어, 야.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저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아저씨 지금 방금 명치 맞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역인간들 동료를 벌써 배신하고 도망가다니. 뭐야? 준비 겼는데난더 이상 배신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 가겠어. 다시 와. 여기 우리가 미을다 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딱. <웃음> 어, 어. 어? <웃음> 야 뜨려. <내려가. 웃음> <웃음> <웃음> 나쁜. 사람이 죽는 걸 목격. <웃음> 저는 다음 주까지 다른 컨셉을 준비하도록 해 할게요. <웃음> 예, 마피아 보스는 사망했습니다. 방금. 야 아이템 여기 다 있냐? 다시? 식체 <웃음> 가면 있을걸? <웃음> 와 근데 좀비도 되게 많이 <웃음> 나오고. <웃음> 그거 어때? 아이템 찾으면 컨셉 유지할 수 있게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아파, 아파. 지금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식량 남는 사람 있어? 내가 좀줄게 이거 R 한번 눌러볼래? 전투모드 바꿀 수 있거든? 난 R이 다른 건데? 자 여기 빵네개야 어, 아, 고마워 비스비 다음번에 소고기 여덟 개로갚도록해 너는 식량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러 보니까? 아니 나는 인간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량을 나도 먹어야 돼아 그래? 내주 연료라고 아 그래? 비스비에게줄 석탄에서 구해왔네 이거 드시게 어 이거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이 석탄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구만? 나는 이 석탄을 먹지 못해 아 너도 한국 출신이야? AI가? 고려 출신입니다만 아 고려에 AI가 어디... <웃음> 고려에 AI가 어디있어 <웃음> 우리 집에서 밑에 내려와봐 나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어 어인? 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오? 왈랄라? 그지상자도 어? 있네 오. 나 반피야 나 반피야 싸워주셈 나오게 내가 한번 해드오 인공지능 똑똑해 인공지능 똑똑해 인공지능 똑똑해 우에 우에 어? 씨앗이 있네 아 어, 식량 우와! 어? 황금사가 이거 네. 먹을지게 사람마다 다른가봐 아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오. 나오는데 뭐야! 다 가져갔는데 안 가져간 걸로 보이지 어어 어. 나도 다 가져갔는데 안 가져간 걸로 보이고 난 금주개 같은 거 나왔어 아 진짜? 상자가 다 따로야? 너무 좋다! 어 파티 생성할 수 있다 오. 초대했어 우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투모드 했을 때안 때려지나? 어 때려 죽는데 미안 휴먼 죽인다 탈상 보도가 켜진거 같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 이럴때가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거 어때요? <웃음> 이거 마을 찾아야돼 어차피 마을 찾아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야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자고요 딴데로 어.. 사람인가? 슬쩍 가보고 올게 <웃음> 사람 아니다 음,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사람, 사람, 사람 아니다 잡아, 잡아, 잡아 되는 거 아니요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빨리 빨리 빨리 잡잡 잡아 어, 되는 거 아니야 나 죽어 마을을 찾았다 일로 와라 일로 어, 와라 뭐야, 뭐야, 뭐야. 혹시 좀 잊혀진 왕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마을 되게 그럴싸하다 이거 어 여기 경비원이 돌아다니고 있네 어 그러네 야말 걸어 볼까 한번 여기 양도 있고. 어? 말은 안 걸어지는데? 이거 아마... 길드 사무소 같은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빈손으로 한번 말 걸어볼까? 어! 말 걸어진다! 빈손으로 하니까 아 보라색 백싱 아크우드 통나무를 가져와 달라는데? 어 일단 받았어 뭔? 야 이거 뭐야? 뭔 상자인데 이게 어머 뭐가 되진 않는데? 말만 걸게요 아저씨 누가 하고 있는거야? 됐다 길드마스터다 이 사람이야 오 처음 온거 같은데 우리 길드에 한번 첫번째 퀘스트를 받아보겠나? 이러는데왜 선택지가 안나옴? 잠시만요 다시 아 다시 거니까 이렇게 되네 뭐라고요저 필리저 있지? 필리저가 내가 알기로 아까 그 해적선에 있었던 애들인데 그러면 우리 뭐 다른거 할게 아니라 진짜 광산부터 개발해야 될거 같은데? 안그래? 내가 또그 북미에서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음. 따라오라고 오 어, 저기 그 무슨 시티더라 그게? 그 패트리어트 시티에서 제약사업 좀 했어 제약사업 오 음. 나랑 제일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지금 비스비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때 총잘 쌌는데 그 친구 아쉽게 됐지 음. 왜걔 죽었어? 감옥에서 그만 어. 어? 나 동굴 발견. 오, 야 에메랄드밭이다 에메랄드밭. 우와. 초록색 수정물이 초록색 동굴 수정. 우와. 어 철인가 이거? 나이스 철이다 철 원석. 이게 블럭이 잘안 캐서 뒤를 캐보니 이런 곳이 있었네. 어 뭐야 너? 어어 어. 어, 어. 어왜 살아나지 쟤? 어얘 교환해준다 아아아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네 뭔데 뭔데 뭔데 밑에 뭐야 CPU 저거 5바이트, CPU 오버헤이트 숙련된 드라운드 맹화 뭘 쏘나봐 쟤네 마법 쓰는 드라운드야? 와 이거 어, 어, 어, 이거야 이거 날아오는 거 막아 일단 막아 오? 어, 이 철원석 있으면 철중에 두 개로 바꿔주고 그러네? 엥? 아 이걸 이렇게 바꿔줘? 어 너무 이득이잖아 쟤네랑 싸우지 말자 아직 일로 와봐 AI 너 내가 아는 동생 같아서 그래 일로 와봐 비록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맞아 죽어버렸지만 인공지능 비스비는 교도소 갈 일이 없다 <웃음> 내가 볼땐이 동굴이 저쪽과 동, 통하지 않을까 싶네 아니야 AI가 발견한 곳은 내가 아는 말로 던전이라고 아예 벽이 잘안 캐졌다고 어? 이거 보게 어? 이거 아까 그 던전 입구 아닌가? 여기... 아니 여기 상자가 또 있다 켜버려 오, 오 배낭! 배낭? 나는 다른 거 나왔어 아케인 잼 자꾸 보석이 나오네 나 마피아라 그런가? 어 이거 안 켜진다 큰일 났다 나온다 저기 여러분 싸워야 돼요 독검이야 근데 우리가 훨씬 세네. 나이스. 야 우리끼리 우리끼리 싸운다 우리끼리 싸워. 아, 아, 야, 야. 어. 아, 이거도 케빈님이 죽였는데. 안돼, 난 쓰레기야. <웃음> 난, 난 리우 칠수 없어. 난 리우 칠수 없는 쓰레기 자식이야. 불간을 믿은 내 잘못이다. <웃음> 다음부터 믿지 않도록 하마. 이게 게다가 피 누르면 스탯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 그러네. 오. 어허. 스탯이랑 스킬이랑 뭐다 있네. 아 그리고 일로 오게. 네. 길을 이어놨네. 와우. 이거 뭔 문이야? 와. 그래서 교환하는 고블린아저 위에. 음흠 음흠. 아하. 어 뭐야? 이거 왜안 돼? 아 이거 다 바꿨다 내가. 에이아철 원석 많은데 일단 갑옷을 입긴 입어야 설마 나 레벨 안 돼서 못 입나? 아니겠지 이거는? 오? 야 멋있는데? 잠깐만 너 방에 아이템이 있네 워프 두루마리 이런 것도 있네 헐? 철곡괭이 나왔는데 이거 대박이다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잼까지 나와버리고요 얘들아 이것 봐라 나와봐 일로 신기해 이거 곡괭이 이거 한꺼번에 캐진거 뭐야? 아까 못갚은 소고기 8개 그걸로 대신 받겠네. <웃음> 무슨 날강도 아니야 이거? 이 정도 했으면 필리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갑바도 입었는데? 나와 함께 가자. 어인. 왜 반말이지? <웃음> 아니 잠깐만. 아, 싸우러 온 거였나 우리. 아, 당연히 지금 필리저 잡으러 왔지. 지금 뭐 하러 왔다 생각하는 거야. <웃음> 난 그런거 몰랐네 <웃음> 얼른 누더기 챙겨 입는거 봐라? 아 잠깐 이리로와봐 갑옷 없어? 어, 없네 나 착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준다 고맙네 여기 작업대있고그 다음에 여기 철 열개 어 고맙네 이 빚은 언젠가 꼭 가도록 하지 바로 그냥 저쪽으로 침투할거야 알겠지? 알겠네 어활딱 피해주면 어 아, 아, 아프네 음, 음. 자 아침부터 침투, 침투침투딱 해서 계단형으로 파가지고 싸울거네 알겠네 알겠네 여기 좋은데 머리 뚫릴 뻔했다, 오. 어 머리 뚫릴뻔했다 이씨 비온다 어, 왔네 왔네 왔네 어어어어 어, 어, 난난내정진 난내정진 잠만 어, 어, 저, 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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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우와. 어, 어. 어. 이게 마인크래프트야 엘든링이야. 그렇지. i r o Tiro, 를 먹어보게 회복 기능이 있네. 맞아 그스 Tiro, Tiro, Tiro, Tiro, Tiro, 회복 기능이 있네. 지금. 아니. 편안함이 <웃음> 편안하다. 어, 3분 동안 편안하다. <웃음> 좋아. 하나 컷. 그렇지. 나이스. 둘 컷. 나이스. 쑥 들어갔어. <웃음> 신호하면 들어가겠네. 아! 아, 또 있어. 또 있어. 나 나도 있어. 또 물어. 어, 막아도 야,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 아니였어요 아니 네 아, 마리야? 네네 어, 네, 네 마리 좋아 좋아 어. 미안한데 이거 정말 첫퍼째플러가 번째, 만든건가 좋아 줄였어 어? 얘또넣어있네 오케이 자, 아 깔끔하게 보기!